모르톤 중족골통 수술 전 세라파톤 투여로 내병변 장애 설명 의무는 없으므로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 53890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모르톤 중족골통을 진단받아 신경종 제거술을 받기 위한 항생제인 세라파톤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앉아 몸을 떨고 침을 흘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급히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끝내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험자인 원고가 모르톤 중족골통에 대한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여받은 항생제인 세파제돈으로 인하여 쇼크에 빠져 발생한 것으로서 무력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쟁점 나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모르톤 중족골통의 치료 행위로 이루어졌고 피고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투여받은 항생제, 세파제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의료처치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e,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이 사건 병원 측에 페니실린계 부작용이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그 부작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세파제도에 대한 피부 테스트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쓰러진 원고를 발견 직후 응급처치를 시도한 점, 따라서 각 제23호 중의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처치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